2월 나의 연애운은 어떨까요 커플부터 솔로까지 2월 연애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을 볼 타로는요 2월 연애운이에요 2월이 오기 전에 2월에 대해 연애운은 어떤 모습일지 솔로 분이든 커플 분이든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댓글을 보다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목이 약간 간다리는 정말 귀신같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하나 살펴봐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셔서 저도 힘을 얻어서 항상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해하고 있다는 거잘 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의 2월 연애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3장의 카드는 한 달의 흐름을 나타내고 아래쪽에 있는 2장의 카드는 행운과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네요. 죽음 카드 뒤에 승리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초혼에는 1번 분에게 유혹이 많겠어요. 대별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에게 어떤 성적인 이끌림이 찾아올 수도 있고 평소보다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 파티하고 놀고 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좀 들뜨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눈이 약간은 돌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초순의 흐름을 막아주는 카드로 중순에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이름은 소드의 왕, 아주 이성적인 왕입니다. 이 왕은요. 어떤 욕이 있어도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할 바를 무조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순의 이 들뜬 태도가 중순으로 갈수록 조금 접혀든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한눈을 조금 팔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돌아오게 되고 솔로분들이라면 내가 조순에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을 만난 게 들뜨고 설레고 행복해서 아무것도 조금은 사실 보이지 않다가 중순쯤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사람 만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사람을 오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흐름 그리고 사고해로 말이죠. 그래서 초순에 다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저는 이 데빌 카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일단 커플분부터 말의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면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을 이제 거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 커플분들은 별 문제없이 한달잘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솔로분들은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약간은 물음표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무언가를 수확할 시기가 왔는데요. 그게 꼭 연애일 거라는 가능성은 사실 반반이거든요. 오히려 내가 조선에 어떤 사람을 만나 좀들떴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거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할 일로 돌아가 거기서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흐름처럼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과 어떤 새롭게 나타난 사람과 조금 한눈을 팔았다가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런 의미로도 보이네요 그런데 이세 장의 카드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더 해석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행운 카드로 죽음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뭘까요? 내가 골머리를 앓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커플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있고요 실은 이 죽음 카드만으로 이것을 좀 좋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장애물 카드로 승리 카드가 나왔거든요 승리하면 안된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여기서 이번 달은 크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라는 일들은 성취할 수 있겠고 나쁜 일들은 좀 내가 바로잡을 수 있겠, 있,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컵카드가 크게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솔로분들은 사실 어떤 관계의 완벽한 진전보다는좀현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고요. 다만 월초에는 내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분과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내가 곧 냉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연애운이 아예 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어쨌든 수확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나의 장애물은 없고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초가 아닌 중말로 가면서 만난 어떤 사람이 미래의 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시기를 뜻하는 카드로도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한 풀문의 전층자리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만나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도 나도 서로를 만나서 좀더 힘을 얻고 기운을 얻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정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지만 나의 일, 나의 어떤 이런 수학과 관련된 나의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이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이번 달이 지나면 그 사람과 애정관계 쪽도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카드는 애정의 기운을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초순만 좀 조심하시면 중순, 하순 계속 흐름이 좋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2월 한 달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이번 분의 2월 연애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좀 피로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겠어요. 이런 달에는 내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 사실은 몸의 건강이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까지 아프면 내가 무언가를 견뎌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 카드와 이 카드 때문인데요. 초순에는 약간 마음 상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과 좀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좋아하는 사람과의 문제로 내 마음을 좀 상하거나 솔로이신 분들도 주변 사람들과 약간 언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실은 이 카드는 한 장만 나와도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번 달 행운의 카드로도 다시 어쩐지 이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일로 상처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다만 다행인 것은요 중순으로 가면 내가 그 생각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혹은 내가 내 상처가 있음에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법사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죠 뭐든지 할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불꽃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초순에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타버렸다 이런 비극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순쯤이 되면 아 그런게 아니네 내 마음속에서 다시 무언가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순으로 가면 다시 좀 휴식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은 전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보시면 이 침대는 나의 고통의 자리였어요. 이 침실을 떠올리면 내가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침실에서 이제는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든 이 상처에서 중순의 어떤 인물로 인해 내가 그 사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장애물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슬픔을 사귀는 여인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죠. 견뎌내야 돼. 나는 강하니까 나는 할수 있어. 물론 이런 강인한 성격과 내가 버텨내겠다는 마음 자세는 아주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2월 한달 동안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분은 본인이 힘든데 힘든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분일 수 있어요 남들이 힘들 때는 괜찮아 잘될수 있어 이렇게 응원을 해주지만 나에게는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하면 안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요, 이번 분도 누구보다 수고하고 고생했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이야기를 듣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초순에 어떤 마음 할일을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고 부정적이고 울상인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을까? 아니야, 됐어.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 손을 꼭 쥐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월은요,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가 라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안 좋은 흐름이 좋게 풀려질 가능성도 존재하니 내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이 폭발하는 감정적인 에너지들을 주변인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요. 너무 힘든 걸 사귀고 참지 마시고 좀 힘들 때는 힘들다 하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2월 한달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의 2월 연애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3장의 카드는요.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에 대한 카드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행운과 장애물의 카드인데 먼저 본격적으로 리딩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답답함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위쪽 카드부터 천천히 리딩해 드릴게요 초순에는 내가 무언가를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겠어요. 이건 커플이든 솔로든 마찬가지인데요. 나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아 누군가를 만나야 할 텐데 이런 정도의 고민일 수도 있죠. 내 마음속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끙끙 앓고 있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요 이번 달 연애운의 장애물 카드로도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두 카드는 같은 카드거든요. 사실은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지금 사고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매달려서 멀건이 바라보는 것 언젠가 일이 해결을 해야겠지 내가 바라는 형태로 꼭 해야만 할 텐데 라고 이렇게 옴짝달싹 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든 나는 이 나무에서 내려와 무언가 행동을 할 때가 된 거거든요 중순에 보시면 나는 무언가 생각이 많아져요. 마녀가요. 쇼핑을 하러 갔어요. 어,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사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컵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조금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좋아보이고 저것도 좋아보이고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언가 둘이 이야기를 할때 결론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저렇게 하자고 했다가 내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태도에 내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초선부터 이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순에 가서는 왠지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해요. 커플인 분이든 아닌 분이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글쎄요 예전에 다른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 눈에 띄는 누군가라든지 그 사람이 꽤 좋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세 카드 전부 어딘가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한 모습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2월 한달 동안 내가 무슨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질 테고 커플분들은 그이 일로 아주 심각하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워도 없고 어떤 부정적인 아주 크게 부정적인 카드는 없기 때문에 싸우진 않겠지만 약간의 신경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썸남 혹은 썸녀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 밀당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당겼으니 너는 와야 돼. 이만큼 밀었으니 너도 이만큼 당겨야 해. 이런 계산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 도리어 상황이 좀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타로카드는 2월 한 달이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이두 사람은 어떤 어려운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혹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실은 갈팡질팡한 태도 때문에 조금 짜증은 날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 손을 놓지 않고 내 곁에 있을 테니 아 지금은 조금 운이 안 좋은 시기구나 하고 넘기면 다음 달에는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번 한 달을 대표하는 조언이자 어떤 흐름에 대한 카드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번 달에는요. 내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지 마시고 이야기만 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빨리 접힐 수 있겠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꽤 괜찮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나쁜 생각을 점점 키워가지 마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내가 사귀고 싶은 누군가 혹은 나 자신을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다면 꼭 이야기하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을 뽑은 분의 2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은 어떨까요? 와! 해방됐다! 라고 생각하는 마녀의 모습이 보여요. 어쩌면 커플이신 분이 아닌 분이든 초순에는 여태까지 골머리를 앓았던 어떤 일에서 약간 해방된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이전 같으면 나는 이런 건 못할 텐데 할 법한 약간은 무모한 활동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광대의 움직임이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광대가 어떻게 될지는 뒤에 카드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4번 분의 2월 한달 운세가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모험의 끝에 좋은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상상해볼 수 있겠죠. 중순으로 가면 나는 좀 들떴던 초순과는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기네요. 이 여사제는 대단히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쩌면 초순에 내가 벌렸던 일, 누군가와 가졌던 만남, 그 사람과의 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될 테고 나는 거기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2월 초순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속을 잘 내비치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건지 헷갈릴 수 있고요 커플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답답함 없이 두 분이서 그냥 평온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크게 싸운다던가 마음고생을 한다던가 하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하순으로 가면 더 좋네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전차는 과연 어느 곳으로 향할까요? 이 전차카드를 보시면 내가 중순에는 굉장히 조용히 어떻게 보면 내 썸남 혹은 썸녀가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얌전히 있었지만 마음에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요. 어느 쪽으로 갈지 말이죠. 그래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 하순으로 가면 내 마음에도 에너지가 생기고 그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생겨서 술술 잘 풀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번 달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기 좋은 달이네요. 절제 카드는요. 아주 조화로운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꼈을 때 환영하게 되고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엄청 웃기고 엄청 잘생기고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을 잘 이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기운들이 지금 4번 분에게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 무모한 기사의 태도가 4번 분에게 2월 한달 동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 기사가 세차게 달려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사에게 왜 준비도 되지 않고 전장에 가느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마녀, 이 광대와 같은 마녀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사람들이 하지 말래도 앞으로 가보세요. 당신의 도전이 이월한달 동안 연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해줄 테고 이 사람과 내가 어울릴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운 그리고 나도 여태까지 나를 졸러싸고 있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 좋은 한 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월 한달 연애운의 키 커뮤니케이션이네요.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상당히 자주 나오는 카드이긴 해요. 제가 댓글을 볼 때나 다른 이야기를 보면 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더 많이 이야기해 보시고요. 양보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잔뜩 누리면서 살아가셔도 좋을 때가 있는데 2월이 그런 때인 것 같네요. 그러면 4번 분들의 2월 응원할게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분의 2월 연애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2월 한달 동안의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 아래는 행운과 장애물에 대한 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초순에는 일단 무언가 배우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기에 좋은 한 달이겠어요. 저는 특히 솔로분의 경우에는 그런 동호회 혹은 학원 내가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꽤 괜찮은 사람과 내 능력도 쌓으면서 그 사람과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법진을 그리며 논의하는 마녀들이 보이죠?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무언가를 쌓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순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보니 5번 분은 좀 조급할 수 있겠어요. 왜 이만큼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더 이상은 진전이 없지? 왜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이만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사이가 예전같지 않은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애써 농사를 지어 달아놓은 이 펜타클들을 요리 보고 조리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왜 일들이 내 뜻대로 안되지 이대로 냅둬도 되나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말로 가면 조금 나는 괴로워지네요. 무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진 모르지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얘기해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듣던 말이 있죠. 새벽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말쯤 되면 커플분이든 솔로분이든 나에게 애정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예 정리가 된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속 고민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태라는 거죠.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은 더 좋아해야 하나, 놓아줘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이제는 나도 새 길을 가야 할까 말이죠. 보시면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밝다라고 해요. 앞에 펼쳐질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물론 장애물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탑의 카드가 나왔어요. 하순쯤에는 뭔가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고민해온 것,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해온 것들이 좀 종결이 될수 있겠다. 그렇지만 카드는 여전히 미래는 밝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떻게든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제가 뽑은 이 카드에서도 지금 결론이 곧날 거라고 해요. 그리고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도 이 카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면 하순에 생길 일들이 걱정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2월 한 달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니까요. 이 뒤에 어떤 내가 여태까지 고민해왔던 것들, 나를 잠에 들게 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종결되고 나, 내 앞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솔로분이든 커플분이든 혼자서 너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커플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 달에는 드디어 동이 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